이거 아닌데. 아, 그렇네. 커맨드 블록 왕창 있는 데로 왔다. 어, 옆에서 NPC 말다 때려놓은 거. 어? 봅시다. 아, 찾았다. 박살 났는데. 뭐야 이거 여기 누가 핵터트려 놨는데 들어가야겠다 뭐가 들어온 걸까요 아이 당근 들어왔다 에이 뭐야 에이, 뭐야, 저거. 꼴등 들어왔다. 야. 어디야? 나, 집 앞에 방금 죽었던데. TP 해봐. 응. 여기서 됐어. 죽여보, 이거 누르면 어되는데 아, 리소스 빼야돼. 입자 모두, 구름 꺼짐. 오케이. 구름 좀 끄자. 아, 잠깐만, 뭘, 뭐, 어디 들어간 거야, 나. 구름이 디테일에 있나? 어. 구름 꺼져. 됐어. 멈드니까 스페이지 별 팁. 잠깐만, 지금 커맨드 블럭이 안돼 있는 것 같아. 아, 그거. 어어 어, 됐다 됐다고 이제 띵 소리 난다 안 나는데 나는 리소스팩 리소스팩 꼈는데 어 나왔다 이제 나왔다 어? 뭐야 왜, 너왜안 눌러져 아 대박 어 됐다. 잘지네 으악 게임 시작 들어갔는데. 해도 악. 되나? 으악 뭐야? 분쟁이서 <웃음> 기록 없음. 몇개 맞아. 그래. 텍스트를 그려 해서 그래서 잠시 후 게임이 시작됩니다. 뭐야 이거 뭐하는거여 아어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오케이 아 잠깐만 정신없는데 블럭이 있냐? 어? 아! 생겼네 골발랄팟 나무판대기에 정작대기로 비스톤을 아. 락하고 싶 됐어 응. 오케이 이거 오토마우스 있어야겠는데 나는 그냥게 둘이다 안돼 꽉 야, 개 어려운데? 뭐야? 개 어려운데? 개 어려운데? 뭐야, 기록 보자. 아, 그냥 무조건 빨리 하면 되나? 노래 끝날 때까지. 어, 잠깐만, 야, 여기 까만 데서 어떻게 나가? 그러게. 재도전. 텍스트 클릭할 수 있어. 냄에서 오르났나봐. 찰지게. 나이 소리 너무 좋아. 락, 락. 마이크 버전. 버튼 눌렀어요. 으악, 이게 더 좋아, 난. 응. 스테이지 별 팁. 뭐 없는데? 으악, 으악. 뭐지? 여기서 뺨을 한대 맞으면. 지금 시작을 하면? 뭐지? 네냥 나갔다, 이놈. 야. 잠깐만, 뭔, 긴것 같아. 뭐야, 이거 두들겨봐, 막. 야, 맵 고장났어, 잠깐만. <웃음> 맵 고장났다. 아까 우리 둘리 같이 해가지고. 맵 고장났다. 뭐야. 개우진다, 어떻게, 이게 고장이 나지? <웃음> 고장, 으악. 자, 왜 1.12.2 하니까 커서 맨 PC 하고 싶다 자 어. 로컬 네트워크 맵이 곧 들어왔다 다시 뭐야? 뱅응 아하 나머지 관전자 된다는데 그만 그럼 먼저 해볼게 오케이 어, 관전자다 어헝 시작 2 1왜 관전자는 노래도 안 나오냐 진짜. 보여? 한 거? 어 하는 건 보여 이쁘게 보인다 아이씨 으악 으악 오케이 오케이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옮기고 으악 아. 걸렸다 아. 당근 됐다 돌아가시오 아이씨 뭐야 저거 아, 어떻게 하는건데 29단계네 뭐야 저거 아귀여려워 기록 으난왜 소리가 안들릴까요 너 해봐 나 소리가 작게 들린다 40단계까지 있대 봅시다 이 배경음 끄면 아마 아. 아 아니네, 아닌데. 마스터 볼륨을. 방금 잘 됐는데. 시0으로 해보자. 안 난다. 안 난다고? 나 배경음 끄고 있는데, 방금. 배경음악은 상관없네. 띵 틀려. 어, 니쪽 컴퓨터에서 들린다. 디스코드로 네. 들린다 으악 잠시만 으악 으악 버튼을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웃음> <웃음> 뭐야 이게 <웃음> 이제 들린 <클린? 웃음> 몰라 아니 그냥 할래 <웃음> 나는 그냥 하겠다 자 아, 과연 넌몇 단계? 재도전 어 뭐야 아 여기 있네 아 근데 나 이거 3, 듣고 2, 싶은데 1. 뭐야 버튼 1. 아 흑해세요 흑해세요 블럭을 밟으세요 작업대를 만드세요 넘어가세요 아 뭐야 악. 뒤에 있는 버튼을 누르세요 지나가세요 장비를 모두 입으세요. 불을 모두 끄세요. 아. 아, 양탄자 피해 빨리 지나가세요. 에메랄드 블록 위에 올라가세요. 흑교석을 만드세요. 어 뭐야? 중합맞음 어. 아. 오나무에 2번으로 돼 있어, 이거. 와. 와, 각. 안 눌러진다. <웃음> 아, 어? 아, 이거 블록 밟는 거야? 그렇네. 돌발판 발부세요 나무판자를 전부 막대기로 만들어라고. 피스톤 만들어라고. 똑같이 따라 만드세요. 아이템은 인벤토리로 모두 옮기세요. 오늘 제대로 빨, 어, 뭐야? 아, 이거. 아, 이리와, 당근. 이리와, 당근. 어, 당근. 아, <웃음> 아니다. 당근은 이거 하다렉 걸려서 야 아, 잠깐만 야 초록색 블록 하나만 주면 안 되냐? 왜? 이유가 있다 줘봐 왜? 됐 여기다 달고 싶은데 와게임모드 서바이벌 됐다 됐다 당근이 있다 <웃음> 당근 당근 <웃음> <웃음> 안녕 당근아 우린 당근하고 있어 당근 한번더 해봐야지 근데 이거 그거 되냐 뭐가 40단계까지 가지나 이거 얘 제작자 보니까 하드모드 40단계 때겠네 음나 고였어 맨날 하니까 그렇게 했지 제 11초 안에 으악 눌러 으악 지나가 으악 입어 으악 꺼 발가락으로 뭐라고? <웃음> 니 40단계보다 14개 더갈 거다. <웃음> 눌러. 아 돌발판. 아 그거 아무 때나 놔도 되네. 음 걸렸다 너이 녀석. 지나가라. 넘어가라. 으아. 개혼이를 설치하세요. 아, 32. 34. 와, 개 어렵다. 으 뭐야, 이거. 33? 덕후 부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그게 그게 나오냐 야덕구가 라면 먹으러 가서 아직도 안 오고 있어 아니 <웃음> 소리 좋은 건 알겠는데 적당히 해줄래 <웃음> 계속 눌러 <웃음> 오케이 안 나오는데 뭐 아니 소 <웃음> 안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게임 한번 하고 오면 또나오려나아 스테이지별 너, 너, 팁을 어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게 41에서 45도 있는데 아직 이 스테이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팔 뭔데? 야이더 불편하겠겠는데 하나씩 나요 뭐라고? 6단계 아그꽃 먹는 거 빨리 안 먹는 거 도대체 헥토 파스칼이 왜 나오는 거야, 여기서? <웃음> 아니, 뒤도는 거랑 기압이랑 뭔 상관인데 대... 기압이랑 뭔뭐 상관... 아니... 자 보자 11 1븐 막대를 좀 부... 점프에 메랄드 블록이 많지 않아도 흑여석을 만드세요 물을 설치한 후 입주에 영업서 설치하면 아이템 옆을 액자로 옮기세요 눈블록아 이거 비없고 아니고 돌 발판을 밟으세요 아 이리 가도 되겠네 워. 뭐야 다시 안부를 드려어 그래, 어, 뭐라고 상자라고 <웃음> 더 상자야 사실. 알 어? 어? 안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는 어? 2 어? 어? 아니 또 누르고 있어. 또어 어, 어. 어 버튼이 삐져서 없어졌다야.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버튼이 삐져서 없어졌어. <웃음> 버튼 어디 갔어? 버튼 어디 갔어? <웃음> 잠, 잠시 잠시 딴데 갔다가 오면 또될것 같은데. 어없어졌다야 버튼. 안 돌아온다. 너 어디가? 으악 시0성아 거미줄 뛰어넘어도 되네 이게 그렇군 안돼 으악 걸린다 뛰어넘으려면 잠깐만 이거를? 오케이 감 잡았다. 안 없는 거. 야. 이쯤 오케이. 아 여기서 뛰어넘면 너무 되겠네. 아 구석에서. 25. 밖에 구석이라기보다는. 구석에서 하는 게 편하던데. 버튼 없어졌다 야. 게임 한판 하고 <웃음> 오면 있겠지. 오케이 하고 나으 응. 뭐야 뭐야 텍스 나 팁을 했네 1단계가 뭐더라 까먹었다 버튼 아오클릭 이제 아그해 흑해, 흑해인게 2단계였구나 아 어... 뭐야? 어 뭐야 안 들어가죠? 약약약뭘 먼저? 어. 오케이 왼 왼쪽 클릭하고 아너너왜 2번에 있는 거야 손이 악 이상한 거열 이상한 거 눌려졌다. 어 뭐야 아, 안 눌러졌어 뭐 하나? 뭐야? 악아 아. 이상한 짓 한다 자꾸 내가 스페이스바가 안 눌러진다 야야 야. 스페이스바가 안 눌러진다 으악 야. 야! 아 스페이스바가 키보드 그거 끼는 거에 끼었다 아 어쩐지 저런. 자동 점프가 되더라 <웃음> 저런 이건 망했어 이건 망했어 으 방금, 나도 판 해야지. 버튼 있으라나 어? 너 뭐야? 어, 나무 묵지 10개 안, 안 뺏어갔다. 아, 뺏겼다. 아, 뺏겼다. 비타고 있어야지. 넘어가세요 누르고 지나가고 입고 누구 하나 나갔는데 아 잠수함 갔다 야, 야. 오케이 아니면 게임 껐다 아, 마크 껐다 다시 들어와 볼까 소리가 안 나는데 어. 이것만 보고 아, 두 가운데 뚝아나 두... 이런 거개 못해 으아못 <웃음> 깼다 개어렵35야 나무 호텔으로 막혔는데 게임을 껐다 켜야 되나? 응붕 <웃음> 어. <웃음> 문을 열고 지나가세요 넘어가세요 아 여기가 안돼 34막마인크래프트부금 악... 악... 나온다 <웃음> 잠깐만. 어, 부직을 눌러. 어, 소리가 난다. 예. 예. 예스, 버튼을 누르자. 버튼이 안 삐진다. <웃음> 이제 뭐 반응 없는 거 아니야? <웃음> 나무 버튼을 바뀌었는데. 같은 계속 눌러보자. 으악, 안 삐져. 야, 왔어. <웃음> 박 당근, 잠수함 갔다. <같다>. 내가 <웃음> 이 김에 또 다른 데로 넣어보자. 안 좋은 곳을 보냈다. 잠수함 보내. 1 8을 곱한 데로 보냈다. 헐 <웃음> 아, 왔다다 라면 먹다 어? 왔다 어나 이거 한파 하고 있어 도 되나 그거 내서 보 들어가 봐 지금 유즈맵 하고 유즈맵 하고 된... 1.12.2 마크 하고 있나 응. 10. 노래 10. 되는지 나한 번만 보고 보자 고통스럽 와 채팅창 음. 켜져서 음. 게임이 시작됐다 노래 되나 어 어차피 채팅이 이나가게 켜져가지고. 야. 아, 자동점프, 악! 아! <웃음> 자동점프, 자동 악! 아. 아. 아. 어, 세상 끔찍한 기으 악! 아. 자동점프. 뭘 먼저? 어디 갔어? 야! 넌또왜 이번에 있는거야? <웃음> 아이 당근을 제일 늦게 열어야 되는데 다시 할.. 다시 할거야 누나 <웃음> 이제 되지마 나무사 확대기를 전부 다 박대기로 바꿔주세요 아! 왜 안돼! 쉬프트 눌렀단 말이야 어디있어 천천히 해보자 아, 음을 제대로 돌리세요, 이 23단계 아에 어, 왜안 돼? 클릭이 안 어, 돼. 나 왼쪽 클릭하고 있었어. 안 돼! <웃음> 왼쪽 클릭을 했다. <웃음> <웃음> 오른쪽 클릭해야 되는데. 왜? 나도 왼쪽 클릭하고 있었는데. 니도 <웃음> 웃어. 아니. 인스타 하는 애들 중에 막 응. 내가 그냥 대놓고 침추해줄 만한 애가. 잘 없다. 문 <웃음> 야, 이 버튼이 안 삐진다. 아, 지금, 어드벤처 모드라서 그래, 이건. 왜 덮고 뭐하니? 쟤또간거 같은데? 응. 음. 이 버튼 계속 누르면 얘 삐져서 부서지는데. 진짜 뭐 없는 것 같다. 아까 한번 삐져가지고. 응. 음. 너는 왜안 그러니? 야 제발 너도 삐지란 말이야. 덕고 어디 갔어? 근데 그거 보니까 야 야. 거미줄을 피해 두척지점을 가야 하는. 아, 근데 내거 노트북이라 그런지 이거 누르기가 너무 불편하다. 나도 지금 상자 더블 클릭이 잘안 된다. 근데 더블 클릭. 22단계. 아. 저게 잘안 돼. 아, 어, 난 그게 안 된다. 키보드가 너무 납작하다, 내꺼. 키보드가 너무 납작다 나... 그리고 이거, 키보드 보호 필름 때문에 스페이스바 끼인다. 덕구는 어디 갔을까요? 라면 먹으러. 아, 나, 나왜 들어왔지? 버튼 괴롭필라 했는데. 몰라, 바꿈 돼. 몰라, 일단 해보지, 뭐. 오케이. 아, 채팅창 키지 마. 꺼야 돼. 아봐 내꺼, 내꺼 키보드가 잘안 아마 게임. 와나나 클릭이 잘안된다야아 자동 점프. 자동 점프 <웃음> 꺼야겠다 야 이거. 꺼야지. 어. 그러면 진짜 도움 안 돼. 누이 꺼야겠어. 안 돼. 주황색을 맨 마지막에 열었어야 됐는데 모순된다 이거 뭐더라 이거 아 시프트 눌렀잖아 어 막대기 정보를 만들었는데 왜 안되냐 통과 어 뭐야 방금 막대기를 다 만들었는데 막대기가 반으로 갈라져서 안 깨지던데 <웃음> 뭐야 이거 왜 이리 까다롭냐 이거 나도 할래 야. 얍 게임 설명을 듣자 부수세요 아, 야야야야왜저로와 자동점프다 아 큰일났다 야 큰일났다 <웃음> 이번에 제대로 망했는데? 망했다 안돼, 당근을 두 번째 열다니. 나머진 다 꼴등이란 거냐? 파란색을 다섯 번째 열다니. 아, 이게 잘 안돼? 33. 야, 32까지 깼다. 어, 왜 이렇게 어려우신지. 으악, 으악. 그거 300개 깨는 거 보다 낫지 않냐. 너 해봤잖아. 아. 버튼 괴롭히기. <웃음> 으악. 얘를 시켜 먹어야 되는데. 응? 더꾸를 시켜 먹어야 되는데. 야야 <웃음> 야, 이거 조금 진한 색으로 바꾸면 안 되나? 나 주의사항 우클릭. 주의사항 다음 다음. 으악, 으악, 으악, 으악, 너도 삐져란 말이야. 으악. 난 일로 가겠다. 근데 명령어로 적기에다 50점으로 바꾸면 이거 게임 튕기냐? 어? 어? 어 해봐도 돼? 아 잠깐만 나 그거 없잖아. 해봐도 돼. 게임. 너도 삐질한 말이야. 얘는 멘탈이 좋은 애 같아. <웃음> 멘탈이 좋. 야당근데 걔는 어디가냐 저 당근은 멘탈이 좋은데 저 당근은 뭐냐 저거는 박당근이야가임마 보냈다 다시 가인스테레티스티 아야 마크 그 통계 그것도 있네 게임 종료하는 수도 있네 게임을 응. 발가락으로 종료하는 수는 없나 뭐라고 아무 말도 했어 이게 손으로 보이지 너 이건 사실 발가락이다 <웃음> 왜왜왜왜왜 맨맨 이게 사실 손으로 보이지 이건 사실 발이다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미안 밀려난다 우리 <웃음> 이게 손으로 보이지 아직도 <웃음> 이건 사실 발이다 어 <웃음> 잠깐 그거 아니냐 <웃음> 이 당근 지 <집> 컴퓨터 <웃음> 어? 에이, 발로 꺼잖아 아야 <웃음> 아야 아, 야. 아, 야. 아. 왜, 왜? 아니, 내가 왜? 너 일로 오지 마, 그냥. <웃음> 아니, 왜? 발가락 울끌 거다, 자꾸 그러면. 다행히, 나한테 그 나쁜 얼굴, 저주받은 얼굴을 안 부셔서 다행이지. 아, 왜, 왜, 왜? 에이, 내가 먼저. 오케이. <웃음> 어, 발가락 울 아. 거다. 아아왜왜발깔락올것같 아, 아왜다발깔락올 거면 왜, 왜? <웃음> 아, 왜? 왜 안되는 건데 나 그리고 여기서 내보내줘 아아이 방금 얘실짜 어디 갔냐 응? 어? 누구? 저기 라면 먹으러 갔다가 헤드셋 끼고, 어, 한마디 했다. 돌아 사라와다 도망갔다. 넌 내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할 거야. 야, 방금 저, 개 같은 소리. 뭐... 야, 여기서 숨바꼭질이 되는데. 뭐, 버전 뭔데? 히오스가. 아니, 쳐졌잖아. 아, 1, 2? 설마 모두 필요하냐? 아니. 어, 다행이네. 내가 어디 있을까요? 1.1, 2.2 내꺼 키보드부터 받고 어야야이상한 들어왔다 너왜 시작해? 그러게 꺼도 돼 아니 오류나 클리어 교체음 뭐하고 있는데 몰라 그냥 들어와 보면 안다 응. 내가 뭘로 끄고 있는지 보이지? 손이 움직이는 너, 것 같지만 발가락이 그래? 움직이고 있다 나는 내가 시범부터 보여줄게 응. 내가 손으로 끄는 걸로 보이지. 난 발가락으로 끄고 있다. 아, 아, 왜, 왜, 왜, 왜, 왜 아, 왜, 왜. 나못 가. 왜. 아니, 내가 뭐 했다고. 껐다. 난 발가락 힘이 엄청 세다. 야, 오십, 오십일, 오십이, 오십삼, 오십사다 임마. 니 컴퓨터도 발가락으로 꺼주지 내가.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아, 아 왜왜왜왜 발가락 공격 야아아 나는 중3때 음. 제준리를 발로 찬적이 있었다 으악! 니 발가락 대진거 아이가 으악 발가락 힘이 엄청 세다 으악 살려줘 제준리를 발가락으로 찬적이 있다 니 <웃음> 네 발가락의 기운을 빨아먹은게 분명하다 걔가 안그래 발가락이 뭐라. 그렇게 셀리가 없어 으악 으악, 홈바디 55. 으악, 홈바디 55. 아, <웃음> 으악, 아, <깝다>. 호, <웃음> 홈바디 55. 으악, 콤마 공사공구, 스카이 0360. 으악, 신사아제다. <웃음> 스카이 0409. 으악, 신사아제다. 이 유성아. 점점점이다. 이 유성아. 으악 <웃음> 으악 또또 스카이프 하다가 아버지 아버지한테 싸우고 아버지 욕하는 녀석 너 이녀석 뒷통같은 <웃음> 목소리로 바람기억 부르는 녀석 아시아 <웃음> 그거 <웃음> 난 그거 <그걸> 직접 들었다고 으아 우리 이 기억 으악 <웃음> 아,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웃음> 왜, 왜, 왜? 왜, 왜, 왜? 언제 들어올래, 너? 아... 그냥 들어가기 싫다는데? 아,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나 덕구가 그냥 오기 싫어하는데? 그래? 막... 아, 왜, 왜? 마크가 아, 로빈... 네. 그거 가지고 오기 싫다고 하는데 도대체 뭔소리야어 덕구는 모르겠고 덕구 컴퓨터가 오기 싫어한다 <웃음> 너 그거 마크, 마크를 싫어야너 <웃음> 강제 한판 해라 안돼 아, 어 뭐? 네. 그 히오스 한 판? 네. 와아 안돼 <웃음> 네. 아, 네. 누구세요? 야쟤 누구야? 몰라요 <웃음> <웃음> <웃음>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왜 나한테 물어요 웰컴 퓨터 캄팬니 오브 히오 자 덕구 잘 봐라 <웃음> 아이 게임은 빨리 하는 거래 나왜 여기 지 그냥 뭔가를 빨리 하면 된다 진이 <웃음> 뭔가를 이렇게 빨리 하면 된다 4단계까지 있거든? <웃음> 자 <웃음> 가보자 <웃음> 3, 2, 1, 고 45까지 있던데 금블럭을 밟으세요 아그러면 하드모드 따로 열릴 걸 넘어가세요 2, 지나가이요 2번 고 발가락으로 껐다, 불을. 뭐라고? 불을 발가락으로 끈것 같은데. 아. 러니까이거 그거인? 시간.. 시간 초하는 거인 뭐. 음. 어, 노래 시간차. 끝날 때까지 해야 된대. <웃음> <웃음> <웃음> 신기한, <웃음> 신기한 것도 <것들이> 있더라. <좋아>. 우와! <웃음> 와, 야, 와 근데 35 너무 많이 끄는데. 아, 한 개, 아. 어, 더스 끼고 싶다, 저기서. 덕구는 저기에서 20라운드 더 간다. 아, 마우스 쫙 갖다 놓고 겁나 흔들어야겠다, 그냥. 덕구, 너도 한판 해봐봐. 이거 뭐, 눌러봐봐. 뭐, 아, 맞다. 리소스팩 기고 와야 된다. 뒷구방에 아, 리소스 있지. 아, 엉덩이다, 너. 난 이걸 발가락으로 누르겠다. 아 왜? 왜? 야, 야, 왜? 왜? 왜? 야 이거 좋다네 이거 좋다네 왜? 왜? 왜? 모습이 시꺼에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으악! 54! 으악! 그거 뭐라고? <웃음> 모습이 시꺼면에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화면 시꺼면다고? 아 그게 아니 어, 모습 돌아왔다. 무지 <웃음> 그걸 본게 분명하다. 아니 리소스 잠깐만. 플레이를 교체해 봐봐. 텍스트를, 음, 텍스트를 클릭하라는데 어떻게 음, 요렇게. 어, 그냥. 내가, 네. 내가 누르는 스페어. 것도 되네. 너 어, 클릭, 형? 일단 T 누르고 클릭하면 됨. 아, 난 왜? 아니, 리소스팩 끼라고 때리지 말고. <웃음> 난 이걸 <웃음> 발가락으로 끄고 있다 니가 리소스팩을 끼고 오는 동안. 아, 왜, 왜, 왜? 왜, 왜, 왜, 아! 너왜 고정돼 있어? 나가. <웃음> 네? 으 왜, 왜요, 왜요? 나가. 내가 못했다고 나가. <웃음> 발가락이다, 발가락. 으악, 54, 으악. 으악, 409. <웃음> 으악, 0360이다. 으 3610. 난네 전화번호가 뭔지 알까? 6427-9828이다. 그건 네 번호다. 으악, 안 돼! <웃음> 네. <웃음> 아니다, 내 전화기를, 아, 맞다. 내 전화기를 발가락 껐는데 전화번호 막혔다 <웃음> 왠지 아무, 도 나한테 전화를 안 하더라. 아, 나도 친구랑 놀고 싶다. 왜, 왜? 도망가겠다. <웃음> 안 되겠다. 이 녀석. 위험한 거래가. 어? 히오스. 안내있다 아, 네 스테이지 5에 들어갔다. 했나? 스테이지 4로 들어가야겠다. 택 떴냐고. 이 <목소리> 누르러 <집으로> 와봐. <목소리> 무슨 소리 나는지. <목소리> 야, <목소리> 어 됐어. <목소리> 이제 너 한판 해봐. 야나 여기서 못 나간다. 어 나갔다. 아 맞다 이거 엔터가 아니야티었지 너가 은자 그거 텍스트 클릭하자마자 바로 채팅창 꺼야돼 내가 아까 우리가 눌러주면 될것 같은데 <웃음> 뒤에 있다 작업대를 만들어라 <웃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얘야 <웃음> 뭐야 다그, 나무를 어? 줌모 모양으로 만들면 된다 대체 그냥 아 청정수 그 자체 아. 야 골프 불을 꺼라 발가락으로 맞는다. 그러니까 불한테 맞고 있네 불을 발가락으로 꺼라 야버그거안 아, 꺼진다 <웃음> 야 아, 발가락으로 꺼 뭐야 안 꺼져 미친 그 발가락으로 꺼봐 뭐 어떡한 건데 이거 <웃음> 음, 뭐지? <웃음> 도전, 안 된다. 재도전 눌러봐봐. 버그 도졌다. 야, 서브, 왜? 서버가 거부한다. 재도전 누르니까. <웃음> 서버가 거부한다. 아. 으악. 어, 진짜 네 서브가 <웃음> 거부했다. <웃음> 난, 넌 강제 9단계다. 이봐 이럴수아넌 강제 8단계아 너무하다 이건 이건 좀 알지 않나? 버그 때야돼못 깨는 건 뭔지? 이거 버... 다시 하고 아 근데 소리 존나 크네 소리 좀 꺼야겠다 아니, 발가락으로 버... 나 몸으로 버그 체크 좀 할게 이게 난 발가락으로 버튼 누르고 있을래 너 강제로 일로 와이씨 왜왜 <웃음> 왜? 나 무짓도 안 했다고 나 뭐라는지 들었어 1단계 버튼을 발가락으로 누르시오 뒤져요? <웃음> 1단계 컴퓨터 전화를 발가락으로 끄세요 발가락 입어라 꺼라 발가락으로 발가락, 발가락.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했어. 어. 아, 철창 참, 개어렵네. 참, 54단계다, 너의 기록은 <웃음> 왜날 때리는데? 내뭔말 했다고, 54때리 말하다 난, 난 말도 안 했는데 아, 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그걸로 때리는데, 나를 똑고한판 해보실? 아니 응 그냥 구경해야겠다 나는 아니 해봐봐 아니다 구경할거다 그러니까 아니 발가락으로 이거 빨리, 눌러도 빨리. 된다 빨리 해봐봐 얘를 보내라 얘를 계속 이상한 말한예 얘를 아니, 보내라 아무것도 안했다니까 너내뭔 말을 했나 아니 진짜 니 시키라고 여태 기다리고 있었다고 뭐니 여고 이거 이거 하나가 지고아 진짜 니 기다린다고 30분 있었다고 미친놈아 아들 시작해 버렸어. <웃음> 게임 시작 창가 이상한 문자를 봐라. 야 게임 시작 누르니까 거부한다 또. 내가 눌러줄게. 어, 됐다. 시작했다. <웃음> 어? 으악. 으악. 눌러라. 발가락으로 눌러라. 불을 다 끄지버지. 불을 거짓말. 발가락으로 끄면 된다. 으악. 물 먼저. 어오왜야 응? 덕쿨. 오. 저 판부터 좀보였는데 막대기로 만들라고? 예. 어. 거기다 그냥 놔뒀구라 어, 오케이. 오. 진짜 똑바로 만들어 그거 계속 우클릭. 왼쪽 갔다 점프. 점프, 거기. 응, 안 가운데 면 깔끔하다 사라지 어. 그거 그냥 점프해라. 어? <웃음> 어? 뭐야? 야덥덕 둘째 방면을 대충 안 이겼는데? 어, 나는 자동 점프를 하겠다. <웃음> 자동 점프. <웃음> 자동 점프 해가지고. <웃음> 자동 점프 해가지고, 11단계에서 <웃음> 계속 탈락한다, 나. 야, 나 잠시만 자동, <웃음> <웃음> 자동 점프. 자동 점프 도움은, 진짜 도움 안될것 같은데. <웃음> 도움 개안 <게> 된다. <웃음> 그리고 17단계에서 스페이스바에 그 키보드 덮기 끼어가지고 점프가 안 되더라. 자동 점프 만되고 왜 덕구에 버튼 눌러봐봐 왜귀 아프다 이거 <웃음> 어, 그래 <웃음> 아니다 근데 이거 굳이 이거 안 눌러도 니네 귀에서 피나게 할수 있다 나는 집돌이 응? 이걸 봐라 그게 뭔데 안돼안 묵힌다 이걸 봐라 <웃음> 난 그걸 모른다 이제 알게 해줄게 그게 뭔데? 뭔데? 그분의 마인크래프트 계정이 있다 <웃음> 그분이 누군데? 컴퓨터를 발가락으로 끄는 사람이다 <웃음> 아, 씨발 그거였나 으악, 으악, 으악 왜 아, 자꾸 날 때리는데 나는 난 그럼 광역기를 하나 쓰겠다 으악, <웃음> 으악, <웃음> 으악 <웃음> <웃음> 잘했다. 광역기. <다> <웃음> 광역기 꿀진 <웃음> 난... 나는 왜... 아 근데 나 이거 안 눌러지는 거 그거 아니가 응? 응 그거는 뭘... 뭐그 뭐냐 깻모고난 같은 거 없어서 그런 거 아니지? 안되히 아까... 그래? 어 아까 없었어 아야 자동 점프 뭐야 안 것도 까먹고 <웃음> 점프 나 무시가 안 아, 눌러진다 이거 장비를 입으세요 불을 끄시오 양탄자를 피해라 에메랄드 으악! 자동점프! 그나 자동점프, 자동점프 켜질 뭐... 줄 알고 안 뛰었거든 뭐... 방금 킹모습 블럭을 싸으세요 아이 왜 옆에기 쌓이냐고 <웃음> 옆에기 쌓이냐고 아나 여기 트라우마 오... 있다 난... 나 여기도 드라우마있다 으악 아왜 10부터 안눌러지냐 어어? 어흠땅땅아왜안 <웃음> 아, 점프가 아, 어, 안돼 야점프 블룸... 아니 너 방금 웅크렸어 어? 아나 아, 나, 시프트, 10부... 나 컨트롤 눌렀는데, 시프트 눌러졌다. 왠지 몰라도. 왜 웅크러지냐, 이게. 아. 고정키도 뜨고. 아. 그 말의 뜻은 내가 한판 하라는 소리, 해야지. 어, 시작한다. 배꼽 푸 동안 조작키 알아서 해놔. 응. 음. <웃음> <웃음> 으악으악으악으악한돼왜아야 <웃음> <웃음> 근데 그거 누르면 스카이프에서 쫓겨나죠 아야왜안 갔다 으허헤헤 윽 j 36인데 어 하나 하나 더 깼다니 오, 신기하다 오, 오, 개힘 아, 아, 들어왔어 우와, 우와, 우 으악 으그 악, 그 악, 왜, 왜, 내뭘 했다고 한명안 보이지 않나? 어, 안 보여 어 여기 아, <웃음> 그거 아니다, 공기다, 때리지 마, 임마 아, 아, 악, 악, 악. 안돼! 걸렸다 <웃음> 난 여기 숨어있어야겠다 안돼! 걸렸다 <웃음> 왜걸림못이대게 <안> 되는데 <웃음> 아 너무하다 <웃음> TP로 오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TP 아닌데? 너이 싫어? <웃음> 진짜, 진짜 나는 못 찾겠지 알았어. 나는 못 찾겠지 어 한... 하나 어디 갔는데? 자, 쟤를 재료서 소... 쟤를 선하다만 보라 왜이 말이 뭐가 문제가 되는데 그건 좀 많이 문제다 <웃음> 나 수학 문제 안 안해도 되나? 뭔데? 아야 왜왜왜왜 키오스크래프트 이거를 계산하시오 아아왜왜왜아아 아, 왜, 왜, 왜. 아, 아, 뭐냐 워프레임 하고 싶다 아, 아, 아, 아, 아 근데 요새 안 하나 민규 뭐가 저, 전체 액자틀 아잘 어, 아니 너 그리고 워프레임이라 했지 너아왜왜왜 왜, 왜. 이번엔 또 내가 모자 못했다고 아니 난 잘못한 게 없단 말이야 아. 으아. 으아. 아. 워프레임 안되겠다 하드모델 열어봐야겠어 하드요? 하드? 40단계 다 귀엽네. 깨면 하드모델 40단계? 어 근데 게임이 겁나 어려 <웃음> 과연 40단계 갈수 있을까? <웃음> 아, 오프레임 하고 싶다. 뭐라고? 오프레임, 워프레임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뭐야? <웃음> 뭐야? 돌생성 기다. 뭐야? 돌. 시간 낭비했으니까 이건 안되겠군 그런가 보다 아..놈타이밍이 너무 라르다 책생장이 온갖 안좋은걸로 도배해야겠다 문 열고 진다 너는, 너는 54단계다 <웃음> 왜왜왜왜 왜. 내가 무면됐다고 봐봐라 앞뒤 3이 아니고 5잖아 나 35단계 했어 방금 55야 그럼 빼기 1 너 일로와 <웃음> 왜왜아왜너 아, 27단계 <웃음> 두배로 갈 이때까지 거다. 퇴근 불가다 <웃음> 왜 아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워프레임 아 <웃음> <웃음> <난> 워프레임 하고 는 워프레임 시 이거 맞니 <웃음> <웃음> 워프레임 시 <역시> 저거 맞니 <웃음> 아니 아니야 <웃음> 아 근데 야 네네야 <웃음> 내꺼 키보드 하나 새로 달아야겠는데. 나는 마우스를 갈아야 한다. 나 키보드 갈아야 된다. 아씨, 뭐야. 오늘, 오늘 녹여야 돼. 야, 이거 답이 없다. 나 포기할래, 이거. 나도 저불 빨리 키니까 안 꺼지더라. 아, 아이템 여기 있지. 아, 근데 나왜 이게 사이지? 아니. 아니다. 어? 아니다, 다시 할 거다. <웃음> 서열정이다. 1등, 2등, 3등, 4등. 니가 5등이다. 다음 크나 악. 악. 으악. 아나 어, 이것도 거한 번씩 안되던데 봐봐 안된다 이거 막대기도 안된다 한 번씩 나 니가 무슨 상황인지 모른다 어? 야 뭐야 니가 54인가 난다 이거 42 더하기 12는? 나 알아요 54요 뭐라고? 발가락 으 <웃음> 아, 히오스 하고 싶다. 이거 뭐야? 야, 이거 세 명이 들어가면 되대냐? 같이 해볼래? 세 진짜... 명이 아, 들어갔지 으악! 들어갔다! 야, 플레이어 야좀 꺼내줘. 으들어 아니, 아니, 너무 호흡이 안 맞잖아. <웃음> 같이 들어가는 거 플레이어 교체한 다음에. 자. 딱 사봐. 셋. 야 밀린다 말고, 둘 하나 개뛰어 아. 으악 난 관전자다 <웃음> 나 빼고 다 관전자야 아 그거 어야그로 TP해봐 잠시만 뭐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누가 게임한거야 누 버튼을 눌렀다 버튼을 <웃음> 눌 발가락으로 눌러야 되나 버튼을 아니 뭐야? 아 아니, 아니 야 게임 고장난다 게임, <웃음> 게임 고장났다 <웃음> <웃음> 아 게임 고장났잖아 <웃음> 게임 또 올린 노래 해도 되나? 야기다려라 기다리는 거 밖에 답이 없어 발가락 고장났다 고장났다 이거 <웃음> 아이 정말 아, 근데 일단 나는 5단계에 들어갔다 4단계로 들어갈 거다. 뭐라고? 5단계갔다 4단계가 는데 왜? 야, 워프레임이야. 워프레임. 아, 전쟁 익자고 싶다. 뭐 아니, 워 결혼한다. 익자다. <웃음> 이거 <웃음> 야 게임 고장났다 <웃음> 안 꺼진다 아 꺼지지도 않는다 이젠 <웃음> 예, 방풍 잠깐만 발가락 발가락 <웃음> 시작 안 한다 될라나 이번엔 작동할 것 같은데. 됐니. 버튼을 누르세요. 됐다 작동한다. 작동하네 누구 이거 할 사람? 나. <웃음> 진짜. 난 지금 바로 하고 싶다. <웃음> 워프리아 저게 워가 류제좀막크니 으악! 너 그걸 말하면 어떡해. 전혀이 <웃음> 이가 음, 필요하다. 나 시공갈래. 정말로? 내일로 하니 아니요, 거짓말이다. 뭘렁말 좋더라? 으악. 이거 뭐야? 타이머. 어, 강제다. 뭐, <웃음> 강제 게임 종료. <웃음> <웃음> 야, 야 노래 안 끝났다 이거 <웃음> 완전 <들어가자>, 고장 <웃음> <웃음> 아이 뭔데? 나도 노래 음, 끝나지도 뭐라... 않았는데 으악! 오케이 너다 오케이 강제시작 <웃음> 오케이 이거 막판 <웃음> 아 근데 될지 모르겠다 으자 30단계를 가는거다 아니다 안갈거 으악 나3 0단이 가려면 자동 점프 꺼야 된다고. 안, 안 버튼 누르다가 안 끄고 있었다. 아, 관객 어그로 좀 끌어야지. <웃음> 으악! 내 눈! 으악! 내 눈! 으악! 어디야, 앞이? <웃음> 으악! 앞이 어디야? 야,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 거 맞니? <웃음> 으악! 내 눈! <웃음> 으악, <웃음> <웃음> 내 눈... 야, 내가 또뻘러가고 있는 거 맞니? 으악, <웃음> <야, 웃음> 아니, 너좀 파먹어야 돼.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쫍아서... 어, 됐다, 이제 안 으악, 눈이 보인다. 이제 곧 끝날 것 같다는데. 으악, 으악. 끝날 <웃음> 시간이야, 이거. 내눈 보여가고 이다 잠깐만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잘 봐라 <웃음> 이게 뭔지 봐라 <웃음> 야내눈 저거 <웃음> <야. 너가> 노렸구나 이거 형뭔 노렸다 이게 노렸다 나 혹시 맞는거 아니지? 으악 나왜 28단계에서 쫓겨나왔지? <웃음> 쫓겨나왔 워프레임이라서 워프레임 워프레임 으악 <웃음> 도대체 왜 꺼진 거지, 서버가? 어, 껐어. 방북. 54 꺼졌어. 방폭. 54. 여보세요? 예. 54. 너 재준. <드림. 웃음> 아, 뭐라고? 야, 아무나. <웃음> 야, 헤드셋에서 비가 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 <웃음> 이제 뭐하지? 누구 혹시 소독약 있는 사람? 테드세리에서 자꾸 비가 새어 나오는데 <웃음> 야야야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 휴지로 막고 있어야겠다 막았다 <웃음> 휴지로